애들은 책 읽기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근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삐아기 엄마 보여줘. 더 쉽게 책을 볼수 있는 AI 음성 검색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도서 정보. 일상을 힘이 되게 바꿉니다. 마음에 드세요? 핀 봐봐. 핀 봐봐. 핀. 핀. 너무 이쁘시네요. 슬라임 묻혔던데. 아 슬라임 묻혔던 거야? 어. 클레이. 아, 아. 슬라임. 아 그냥 이제 괜찮아. 안녕하세요. 방글생글 채널의 반피디예요. 오늘은 l g u 플러스의시각장애 고객을 위한 CSR 캠페인 소개 및 U+ 플러스내 책소 음성 지원 캠페인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제가 어설프게나마 영상을 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나레이션을 해보았어요. 어설프더라도 노력으로 봐주세요. 많은 시각장애 고객분들이 편하게 아이들 나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읽어주는 TV, 음성검색이 가능한 점자 도서리스트 142권을 제작하고 점자 스티커가 부착된 리모콘을 고객센터 101번으로 신청하시면 점자 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꾹 전화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제일 먼저 유플러스 아이들나라에 접속하신 후 클로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동화책명과 보여줘 라고 하시면 바로 재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뜬답니다. 혜리 좋아하는 거 알사탕 해봐. 알사탕 알사탕 방송을 찾아봤어요. 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방송을 찾아봤어요. 재생하기. 이거 음, 가자. 음, 맛있다. 맛있다. 그치? 특이하다. 정말 이거 진짜 어울려? 엄마! 왜? 엄마, 말이면 꼬치까지 먹을 수있다 아, 어, 그러네? 편하다! 응. 응. 응. 응 너희들 얘기했을 때는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응. 봐야되고, 진짜 씻, 씻지도 못했어 왜? 네? 그래. 맨날 울고 또 혹시 모르니까 위험할까봐 계속 지켜보고요 그래, 그리고 뗐어 어 아는구만 너가 얼마나 안 자는지 알아 당연히 새벽까지 안 자고 울고 그랬다 그래서 엄마도 너 안고 울었잖아 6시간 동안 너가 안 자서 저녁 9시에 재였거든? 9시 아기 띠라고 재우는데 새벽 3시까지 앉았어. 6시간 동안도 안고 있었어. 내일은 너무 울고 그래가지고. 어마 고맙지? 지금은 안니어서 엄마한테. 어, 맞아. 빨리 놀아라. 빨리 놀아라. 이 양이 나라도. 출발. 출발.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꼬마 찌찌카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이엄마찌찌찌찌달찌찌찌찌찌찌찌찌어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이찌찌찌찌찌찌 나 달림 너무 무서워다 왜 달림이 무서워? 테리야 달림한테 사과해 아이애, 그럼 내가 뒤쪽 하자 미안해 두드려요 두드려 보아요 두드려 보아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난동탱이 어, 어떤 새로운 집 같아요 새로운 집 같아요? 왜냐면 문이 합쳐있어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연결돼있는데 음. 가보더니 어. 밖에 인줄 알았더니 아, 어... 어 있었더라요 멋지. 그래서 밖에 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웃음> 아, 그것도 맞네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문을 새로운 색깔 열 때마다 너무 설레였어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설레임도 있었고 이거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추천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동화책이 한번 볼래? 이런 거 나도 추천해주라. <웃음> 그래, 너 너도 추천해주고 이걸로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영화. <웃음> 다 추천해줘. 어 하나. 동화도 듣다. <웃음> 내가 아끼는 책을 소개합니다.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 나 반대로. 응마음대로해 그냥 여섯 살 혜리예요 들려 보아요 책을 보실 건데요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웃음> 그래서 제가 텔레비에서 보았더니 너무 재밌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볼 때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났어요. 여러 색깔의 문을 두드려 볼 때마다 여러 동물들을 만나봤죠? 네. 응. 저는 이 동화책이 너무 재밌었고 어떤 사람분이 얘기였어 <놀람>